오랜만에 게이밍 노트북 리뷰입니다 어, 최근에 계속 제가 울트라북들만 뭐 크리에이터북들도 다뤘었는데 근본 또 게이밍 브랜드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MSI 타이탄 신형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에이수스의 게이밍 브랜드 ROG 스트릭스 스카 16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려 240Hz 주사율의 QHD 플러스 해상도 16형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용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최상위 모델인 i9-13980HX 프로세서와 RTX 4090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다는 점인데요 p c i 4.0 규격의 NVMe SSD 1TB 두 개를 RAID 로로 묶어 정말 빠른 속도의 스토리지 역시 제공하고요. 최대 65W TDP의 CPU, 최대 175W TGP의 GPU를 합쳐 최대 240W의 전력을 밀어넣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먹스 회로를 탑재해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을 비활성화시켜 그래픽 카드 본연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정말 끝하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이 u 스 브랜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가이드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각 제조사의 기술력 과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말 극한의 게이밍, 3D 렌더링과 같은 작업을 데스크탑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하셔야 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가격 높겠죠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539만 원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판은 알루미늄,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마감됐는데요. 상판에는 ROG 로고를 레이저 에칭 스타일로 각인해 디자인적 포인트를 줬을 뿐 아니라 ROG 로고에도 RGB LED를 박아 넣어 디자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히 팜레스트 부분을 반투명 재질로 마감해서 독특한 느낌을 구현했는데요. 이 부분 재질은 소프트 터치 마감을 통해 지문과 얼룩을 최소화했다고 해요 특히 본체 하단을 감싼 언더글로우 RGB 라이트 바를 통해 게이밍 감성 충만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대망의 디스플레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40Hz 주사율의 QHD 플러스 해상도 16형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16대 10 비율, 90% 스크린대 바디 비율을 구현했고요. 3ms의 응답 속도, 무려 1100니트의 피크 밝기, 배사 HDR 트루 블랙 1000 인증과 돌비 비전 인증, 팬톤 캘리브레이션 인증과 100% DCI P3 세격을 구현하는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지싱크까지 탑재돼 티어링과 스터터링까지도 억제하고요. HDR 게이밍, 컨텐츠 감상, 그래픽 작업, 사진 작업, 영상 작업 모든 걸 커버하는 디스플레이예요. 게가 되시면 실제로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타입이고요 당연히 RGB 백라이트 지원합니다 모두 아우라 싱크로 연동 가능하고요 2천만 번 이상의 키 내구성을 확보했고 키 스트로크는 2mm, 오버 스트로크 기술은 물론 N 티로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게이머들이라면 반가운 구성입니다 특히나 쿨존 키보드 설계를 통해 WASD 키 주변에 작은 통풍구를 설치해 발열로 인한 사용자의 불쾌함 해소는 물론 노트북 발열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이머라면 자주 사용하는 볼륨 조절, 마이크 음소거 버튼 ASUS 아머리 크레이트 소프트웨어 바로가기 버튼을 따로 배치해 둔 점도 마음에 듭니다 터치패드 역시 상당히 큼지막해서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전세대보다 약 10% 정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역시나 유리 표면 처리 마감은 물론 기존의 에이수스 젠북이나 비보북 시리즈에 탑재했던 넘버패드 기능을 탑재해 텐키리스 키보드의 아쉬운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최근 ASUS 노트북들이 그러하듯 스피커 역시 훌륭한데요 역시나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좋은 음질을 들려줘요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두개의 트위터 두개의 우퍼가 포함된 쿼드 스피커 구성이고 최대 2.8. 8배 더큰 볼륨과 3배 강력한 저음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입출력 포트 역시 화려합니다 왼편에는 전원 포트 2.5G 유선램 포트 풀사이즈 HDMI 2.1 포트 두 개의 썬더볼트4 타입 C 포트와 오디오 마이크 통합 포트 자리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USB 3.2 타입 A 포트 두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딱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SD 카드 리더가 빠졌다는 점이겠죠 썬더볼트4 타입 C 포트를 통해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점은 장점이긴 한데 사양이 사양인 만큼 기본 제공되는 330W 어댑터 연결은 필수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90W 예요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E는 물론 블루투스 5.2 지원하고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에이수스 아머리 크레 a 이트를 통해 노트북의 다양한 설정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에...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이쯤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2023 ASUS ROG STRIX SCA는 13세대 인텔 코어 i9-13980HX 프로세서와 170W 사양의 RTX 4090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는데요 이번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이코어 개수가 거의 두배로 늘어났죠 총 16개 피코어는 8개로 구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 용량도 36MB로 상당히 커졌어요 시네벤처 R23을 통해서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데스크탑 13세대 인텔코어 i9 13900K가 4만점대 13세대 인텔코어 i7 13700K가 3만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데스크탑용 i7 13700K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과 같은 고사양 작업이나 연산 작업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운 성능이에요 램은 DDR5 32GB 쿼드 채널 구성이고요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저장 장치 역시 대단한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드 제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주는 만큼 어,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 연결 없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했어요 그렇다면 발열은 어떨까요? 에이수스는 늘 온도 유지 성능이 훌륭했습니다 트라이팬으로 구성된 ROG 인텔리전트 쿨링 시스템과 전세대 모델 대비 표면적이 약 62% 증가한 방열판 그리고 에이수스의 전매 특허죠 써멀 그리즐리사의 액체 금속 써멀 컴파운드를 적용해 모바일용 최상위 CPU를 탑재했음에도 온도 제어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시네벤치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고 온도는 96도 평균 온도는 75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뭐 벤치마크처럼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 환경이나 작업 환경에서는 스루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느끼기 어려웠고요 온도 유지 능력도 훌륭했습니다 뭐 다만 고성능 제품인 만큼 소음은 꽤큰 편이에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래픽카드 성능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터보 모드 전원 어댑터 연결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175W 사양의 RTX 4090을 탑재했습니다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훌륭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는 물론 모든 게임을 QHD 플러스 해상도 최상위 옵션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었어요 아주 인상적인 게임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는 DLSS3가 적용되면서 정말 성능 향상폭이 커졌어요. 이번 달 중에 또 엔비디아에서 최상위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이 DLSS3와 맞물려서 정말 한층 더 좋은 품질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딴 얘기로 좀 샜는데 2023 ASUS ROG 스트릭스 스카는 ASUS를 대표하는 초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게임은 물론 영상 작업, 3D 작업, 연산 작업 등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스펙의 노트북이에요 쿨링 성능이 좋았던 만큼 실제 게임 플레이시 온도는 CPU가 85도 내외 GPU가 80도 내외로 쾌적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 탑재로 휴대용 랩탑의 성능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좀 사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성능에 맞게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어, 이 부분은 네, 뭐 등가 교환입니다. 목적에 맞는 소비자분들에게 어쩌면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리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